네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 가게에 이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어, 디월트를 좋아하시고요 구매하시려는 게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8V 임팩트 드라이버 두 번째는 부품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인 저는 어떤 것을 권유할 수 있을까요 10.8V 임팩트 드라이버로는 DCF801 DCF815를 제가 추천할 수 있죠 그럼 부품함은 제가 그냥 두가지로 축약하겠습니다 요 82968-1 그 다음에 14825요 두가지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호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라면 DCF801 그 다음에 82968-1 을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두개는 결합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알수 있는게 뭐냐 즉 DCF801 케이스는 t 스 t 라인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어14825 14830 14835어 이제 구매 후기를 보면 이런 그 글을 가끔 볼수 있는데요. 디올트 부품함이라 좋기는 한데 어뭐 다른 디올트 뭐 세트 케이스랑 호환이 안 된다. 그런 게 아쉽다라는 글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만일에 이제 나는 티스테 케이스를 갖고 있는데 호환되는 부품함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148253035를 사실게 아니라 어, 앞에 보여드렸던 82968-1 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티스텍 라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죠 dcg405 그 다음에 dcs570 어, 요런 케이스들은 이제 앞에 딱 대놓고 티스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마음 편히 어,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한 82968-1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티스택이라고 표기 안된 것도 있습니다. 가령 DCF887796 뭐996 그다음에 뭐 DCF801706 그다음에 701 같은 케이스 보면 티스택인데 어, 앞에 티스택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요런 어, 세트를 구매하셨다면 어, 티스텍 케이스니까 어, 82968-1 같은 어, 티스텍 라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 티스텍과 호환이 안되는거는 DWD-024K, DCF-815, DCD-710, 어, DW304PK 등이 있습니다 요건 오늘 들어온 디월트 소프트 쿨러 입니다 한마디로 아이스박스 인데요 어 요런 아이스박스를 따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요 티스택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같이 결합해서 어, 들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 소프트 어, 쿨러도 티스텍이니까 결합이 되는 거죠 일단 어, 저희 집에 있는 것들 보고 제가 하나하나 어, 체크를 한 거고요 요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목차를 나눌 때 제가 첫 번째 터프 시스템에서 1.0 2.0으로 이제 구분을 했죠 디월트에서는 이제 뭐 1.0 2.0 상관없이 이제 터프 시스템은 다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83392-1 입니다 요거는 디월트 터프 시스템 2.0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요걸 통해서 왜다 모든 디월트 터프 시스템이 호환이 되지 않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들고 온건 터프 시스템 1.0 제품입니다. 1-70323 인데요. 그러면 이제 디월트 설명대로 터프 시스템 1.0이나 2.0이나 상관없이 호환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다요 1-70323이랑 그 다음에 2.0 제품군인 요 부품함이랑 호환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제가 직접 요 호환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잘 결합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됐다고 해서 이게 호환이 잘 된다고 라 하면 좀요거도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1.0이 아닌 어 터프시스템 2.0 제품군을 들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터프시스템 2.0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터프시스템 2.0에는 이 래치가 있습니다 이 래치를 통해서 이제 딱한번더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품함이 이제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 가운데 에 있는 레치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됐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것을 통해서 어, 부품함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